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꿈 챌린지. 1인 크리에이터 교육이 지난 7월부터 시작됐는데요. 마냥 쉽지만은 않았던 그 여정의 마무리, 꿈과 열정, 그리고 희망으로 만든 꿈 챌린지 영상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도 많고 끼도 많은 17살 가연이의 영상인데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나눠주고 싶다는 꿈나무 가연이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모두는 꿈이 있기에 꿈과 공존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여곳의 우가연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는데요. 저의 꿈은 꿈 나무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나눠주는 게 저의 꿈입니다. 꿈 나무 활동 하나. 저는 춤추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꿈을 다시 되 찾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의 춤은 계속됩니다. 그럼 저희 춤한 만들, 만드는 것도 잘 만들죠? 당연하죠. 제가 누구입니다 아, 이거 뭐 만들 거예요? 저는 오늘 목걸이를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아, 목걸이는 만들어서 누구한테 줄 거예요? 네. 지나가는 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아. 아니면 네. 다른 방법이 많긴 해요. 누구? 친구? 좋아하는 사람? 아이 무슨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누구한테 주는데요? 여요? 예. 제가 제일 크리에이터 수상에서 좋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분들한테 선물도 드릴 예정이에요 예. 가연이가 잘하는 이렇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만들기도 자, 잘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고 만드는 거를 이렇 촬영해 볼까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였나 초등학교 때부터 댄스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미처 댄스가 어떤 즐거움인지를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좀 댄스를 모르고 살았던 터라 때는 제가 좀 많이 울고 좀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초등학교때도 뭐 그렇게는 상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댄스를 배워가게 되면서 먼저 작은 것부터 해줬겠어요 치어리더 그 다음에 댄스 그 다음에 뭐 노래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학폭이나 또는 학폭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저는 그걸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댄스 동아리를 그만둬야만 했지만 근데 이제 저는 그만둬서 그만둬야만 했던 그 아픔을 겪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널리 퍼뜨려주고 싶은 거예요. 댄스가 이런 당신들한테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유가 될수 있다. 화이팅! 저희들이 그 새업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새업씨가 내가 하고 싶은 거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레고 만들기 두 번째 휴대폰 하기 세 번째 산책하기 네 번째 컴퓨터 하기 다섯 번째 여행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새업씨하고 레고 만들기 하는 걸로 했죠. 그죠? 네. 네, 맞아요. 레고 만드는 거로 해 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촬영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고를 만들려면 그냥 잠깐 동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도 뭐 일주일, 이주, 한 달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그뭐은근과끈기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요. 레고를 이제 처음에 일주일만 일주일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두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성취감도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세엽씨는 이거 레고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레고 좀 옛날부터요 옛날부터? 네 몇살부터 만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만들었는, 어릴 때부터 나 레고 학원 다녀봤는데 예. 초등 때부터 레고 학원 다녀봤는데 이제는 레고 가 없어지니까 이제 집에서 레고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세엽씨가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거 다섯 개 적으라 그럴 때뭐 적었어요? 저는 외고 만들기 하고 컴퓨터 하기 휴대폰 하기 휴대폰 하기 또 산책하기 또 여행하기. 여행하기 세엽 씨는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럼 어디를 여행을 하고 싶어요? 세엽 씨는 외국 외국 아, 그래요. 외국은 누구하고 가고 싶 가고 싶어요? 누구하고 가고 싶어? 누구하고 가고 싶어? 엄마 아빠 가족끼리 가고 싶어요. 아, 가고 싶으세요? 가서 그럼 어디 나라 가고 싶어요? 세엽씨는? 저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 그래요? 먼나야 아, 아주 먼나야 아 그래요? 해적선! 아. 이름은 해적선이에요 해적선이에요? 네 아. 국크기 국가의... 없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럼 그래, 얼마 정도 걸릴 것같아 좀, 좀... 아직도 뭐 했어요? 네. 8번, 9번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빠트딘거 있다. 여기서, 이거 안 끼웠네 이거 이거 안 끼웠네 이걸, 이걸, 이걸 끼워되는데나 이걸 왜 끼웠지? 이거 잘못 끼운 것 같아 잘못 끼운 것 같아 잘못 이렇게 빼면 되죠 여기. 이거 음. 빼는거 있죠 가지고 빚어볼 텐데 그래도 다시 새업 만들어 줄게요, 내가. 근데 이렇게 많이 복잡한데 다할수 있어요, 새업 씨가? 복잡한데요? 예. 첫끼는안 되잖아요. 아, 다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어요. 오, 이야. 이렇게 많은데 다할수 있어요? 예. 열심히 도전 꿈 챌린지 도전 안녕하십니까 이동주 이라고 합니다 저희 꿈은 코테치 기업 대표 12호가 되는 것입니다 코테치 무선 방송사, 애니메이션, 재산상과 케더 다클 등 주륜을 만들어 회의와 모공을 받고 자회사를 받는 하고 세운 개인이 할 것입니다 그 뿐은 이름을 위해 저는 1크래터 9일 중한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4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과 편집, 포터등에대해집중적으로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촬영 장비는 다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보다 주로 차량을 자신있게 할수 있는 저 최고의 전입니다 어때요? 제가 곧 됐지 c 기용가 되기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나오 제가 이군에 도전하는 건 단순히 c 기용가 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산성용과 아디를 막아 제살수 있는 기업. 나 함께 진심의 회사를 만들어 꿈이 있는 전원도 지옥에 <목소리> <기억에> 의하여 <목소리> 모두 햇볕과 <행복한> 사사에 남의 <목소리> 것이 <목소리> 제 꿈입니다. 이 꿈을 생각하면 우리 행하고 즐겁습니다. 의여행 직접 그리고 만든 다양한 작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고동우님과 자신의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정세엽님또 콘텐츠 기업의 대표가 꿈인 이동준님의 영상 만나보고 왔는데요. 자신의 이야기와 꿈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건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84년 만에 자신의 꿈을 찾은 김은선님의 얘기인데요. 어떤 꿈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이고 이곳을 다니면서 꿈을 발견했어요. 84년 만에 찾은 제꿈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함께 가볼까요? 1939년에 태어난 김은선입니다. 저, 저는 천구의 69년에 태어난 최상복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눈병으로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되었고, 장애 있는 아들을 키우느라 제 자신을 살필유가 없었어요. 꿈이 없던 삶이었지요. 국지사님의 권유로 시각장애인 직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 어릴 때 그때 전쟁 시기라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너무 재미있고 어, 좀더 배우고 싶고 그래서. 좀 많은 걸좀잘 해보고 싶어요. 국물을 배우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이 생기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마음의 행복이 차올랐죠. 그런데 이 언니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 마음이 그 마음. 변함없이 음. 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만 하시면 어떤 때는 아플까 봐 이제 심장도 안 좋고 해서 마음은 조마조마해요. 근데 꾸준히 잘 하고 있어요. 한 십여 년 전에부터 이제 들어와가지고 쭉 우리하고 같이 사물놀를 뵙고 사물놀도 여러 가지 뵙고 선생님도 뭐 여러 분 바쁘고 이렇게 막 하면서 한 십여 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잘 하는 편이다라고요 네. 또 가락을 아니까 그냥 우리하고 그냥 같이 따라와요. 이게 이게 하다 보면 이게 귀에 들리거든. 네네. 대단하셔. 지금도 이 지금도 이렇게 나가 보면은 너무 잘 하셔요. 근데 나이가 너무 아까 상받을 분이에요. 성격도 이고참 <웃음> 온화하시고 저기 이있 너무 하시고. 편함이 없고 해서 진짜로 저여 상번상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아, 다들못하겠다고 나가 물고 그냥 리 <웃음> 아, <웃음> 우리 우리 이제우지 우리 제로오리다아 우리 우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건강하게.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두 분의 우정이 오랫동안 잘 이어지기 바랄게요. 예예. 네,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복지관에서 그림을 배우면서 제 꿈이 조금씩 움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장애 있는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마음속통이 스르륵 치유됨도 느꼈고요 평소에도 그림으로 힐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단순하게 사물만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삶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해서 스토리텔링을 항상 잘 하세요 그래서 붓을 치시면 이제 쉬지 않고 끝까지 그리시고 할 얘기가 많으신지 이제 그림을 항상 꽉 채워서 그리시는 편이거든요 코로나 로집에만 있어야 했을 때. 마음을 담은, 그림을 그려서 카톡으로 보내니 많은 분들이좋아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고 그로 인해 84년 만에 제게도 꿈이 생겼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a 지관에서 영상 편집도 배우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뭐 배우는 게좀 서툴르잖아요. 이 처음이라서 그니까 앞으로 이제 더좀 열심히 배워서 재미있는 걸 많이 하고 싶어요. 제 꿈이 뭐냐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과 감사를 담은 그림을 그려 어려운 상황으로 힘든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안겨드리고 싶은 게제 꿈이에요. 어떡해 게그 해바라기가 펼쳐지는 곳이하고그 향.. 브란색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시골집도 있고요 그리고 풍경 좋은 곳이었습니다 현아 네? 엄마 피곤한데 커피 한 잔만 타줄래? 네 알겠습니다 탈수 <웃음> 있어? 네! 어 이거 학에서 갖고 온 거잖아 네, 학교에서 어. 만들어진커피예요 오, 진짜? 엄마, 내커피 줘? 네. 너무 빨리 늦추면. 아, 뭔데, 커피가? 네. 아, 진짜? 네. 아, 진짜? 아, 줘짜 진짜? 진짜? 아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아 이거요, 어. 학결에서아 이거 선생님이 만들라고 했구나? 응 이거 언거야아 만들 지금 만들까? 여기 음. 아. 좋다 응 음. 네. 무슨 향기가 나났거 음. 같아요 물건이 날아갈 정도 어 진짜? 응야또 네. 저기 바리스타 학원 음. 다녀 몰래는 음. 게나? 진짜? 나 네. 보고 싶어? 네. 학교에서 배우는 거 재미있어? 네. 아직은 자주 안배우잖아 네. 어... 그러면은는 학원 좀 다녀볼래? 네. 어. 이걸 같이 들고 서 버리고. 어. 자, 저기서 버리고. 냉커피 응. 줄 거지? 네. 어. 오늘은 아니지 여기에 또 대한대가 이거 안돼요 응? 유리가 뜨거 아니야 괜찮아 뜨거운 물요 우와 시원하겠다 맛있게 드세요 어어 승용 네 어떻게 진짜 학원 다닐거야? 어네 그래 그러면은 알아볼까 엄마가 네 알았어. 오늘 커피도 마셔보자. 네. 완전 어, 시원한데? 너도 네. 한 모금만. 아, 네.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먹어요. 음... 어때? 맛 좋고 음. 맛이 고소하고 보수하는... 는 향이 어. 좋고 어. 잠이 확 깨는 정도야그 <웃음> 정도야? 네. 음... 고생하요 응. 음. 맛있다. 응. 네. 음, 알았어. 그럼 엄마가 바리스타 보지 말알아게 네. 고등학교 가면 아마 학교에서도 할 거야, 그거. 그래요? 응. 음. 띠를 마시라는 생각이 납니다. 거품을 깨고 우유를 가열한다. 어느만큼 뜨거워야 지금? 미지근해. 네. 따뜻해? 어, 위에서 통 위에서 10cm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통발세발세어 내려서 와와 와. 채워 채워 그만. 오케이 그래도 어. 아버지. 조 네. 내려서 내려와서 와 망이네 너 봐야는 듯놔니다 Should've l o v e me better, c a s we. 지와 그림을 좋아하여 띠까시 닦아요 꿈꾸는 제가 띠까시 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배을 해는 밤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배을 해는 밤이라는 시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여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좋아합니다. 특히 뭔가에 그려하는 듯한 고운 국기 등 떠오르게 하는 시야서더 좋아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해요.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책을 찾아 읽는 것을 즐기죠.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티카시에 사용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손이 불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다 완성하면 너무 뿌듯해요. 제가 만든 티까지 어떤가요? 좋은 디카시 많이 만들어 여러 소개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부승현 님과 아름다운 시와 그림으로 만든 최성복 님의 디카시 영상 만나봤습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준다는 건 얼마나 뿌듯한 일일까요? 다음 콘텐츠도 기대할게요. 다음은 우리 동네 구석구석 알리고 싶은 한준희님의 영상입니다. 아름다운 외도동으로 함께 가볼까요? 외도동 명소 어디, 명소 여기 있어요? 아, 저희 외도동에는 그 대표적인 곳이 많긴 한데 그꼭 가보았으면 한곳두 곳을 알려 드릴게요. 소개해 드릴게요. 그두 곳은 월대천하고 알짝지이분인데요 먼저 월대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월대천은 그 하란한 계곡류가 바다 물이 만나는 곳인데 제주지 수문비경 3 1곳 중에 하나로 선정됐고 앞으로는 바다 뒤로는 하라산, 제주 자연경관을 시원하게 볼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천 하루에는 수백년된해성하고 팽나물들이 있는데 여름이 되면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들이 찾는 명소 중에 하나인 곳입니다 다음은 내도동에 있는 날자 해변인데 평범한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진 해변과는 다르게 동글동글한 동물들로 이루어진 해변이에요. 동그란 알과 돌멩이를 뜻하는 제주대말 자체가 합쳐진, 만들어진 명일 명칭 알다치 봉돌 회원이에요. 외도동일는 제주공항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라서 관광객하고 도민들이 많은 최신, 찾는 곳입니다. 지원이는 자폐성 장애, 이제 심한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요. 어, 이제 22살이 됐고,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사회 나가는 기분인데, 이제 처음, 처음 도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원이 덕분에 제가 열심히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필요한 네, 거 그냥. 있는 거 적어봐. 오. 생각하는 거. 수짱 어, 또.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어 맛. 뭐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거 아니야. 맛. 구가 맛. 맛. 맛. 이콜래 <웃음> 떡볶이 들어가나? 떡볶이 안들어가지 왔어요? 초콜릿 먹으면 배 아퍼? 머? 뭐, 그래. 아니 초콜릿 아니야? 대파 사고 그런. 그러니까. 그러면 재료 준비가 다 됐어요? 아. 아니면 모자래요? 다 됐어요. 오케이 다 됐어요. 네. 그니까 항상 제가 보호자가 될수 없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 저도 지원이한테 기대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오면 그 지원이가 저를 위해서 할수 있는 요리 음식을 만들어줘서 같이. 어, 공존해간다는 느낌으로 지원이랑 같이 요리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게 나중에 지원이한테 요리사의 꿈을 갖게 되는 것도 있는데 지원이가 자립하는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잘 먹는다 음. 새내기 1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1인 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은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껏 할수 있다는 거겠죠 더 이상 장애는 세상과 소통하는 데 장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꿈 챌린지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로 거듭난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가고 싶어하지 그 어느 o n n e